무엇을, 뭐 기본적으로 뭐엇을 주었을 때, 어~ 아이들은 강하게 느낀다. 네. 어, 같이, 그러니까 시선을 조립해 강하게 느끼, 느끼게 만든다. 네. 음, 네. 한번 일단 가볼게요. 그래서, 이번이가요 네. c o m m u n i c h i l d r e n a p o w f u l message o t how important they are to p a r e n s 어, 이 의사소통은, 어, 아이들이, 아이들에게는 강한 메시지